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뭐 몸매관리 그 체형관리를 아주 잘해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오, 그냥 날씬하고 어, 군살도 없어서 어, 30대 처럼 보였는데 얼굴을 퀵 돌렸는데 어, 할머니다 <웃음> 어, 이런 경우가 지금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몸은 30대인데 왜 얼굴은 60대처럼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그 미국에서 열린 그 슈퍼볼 그 하프타임 쇼라고 하던데요. 거기서 40대 여가수하고 그 50대 여가수가 나와서 막그 그, 50대의 그 몸매를 막 그, 과시하면서 그, <웃음> 노익장을, 어,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50대, 60대 그, 중년 미시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어, 식이요법도 하고, 다이어트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체 관리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비해서 그 신체 연령은 정말 뭐 피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10살, 뭐 20살 이렇게 어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그피 어 피검사 해도 그렇게 신체 연령이 적게 나오고 또 뒤돌아서 봤을 때 뒤에 몸매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냥 30대처럼 이렇게 아주 날씬하고 어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어 뒤돌아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딱 보면 어, 할머니다. 아니면 할아버지다. 어? 어? 그런 그 얼굴의 노화가 이렇게 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사례자의 질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가 알려줘서 왔는데요. 리프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50대 후반이고요. 대략 어떻게 리프팅을 하나요? 제가 써마지, 프락셀도 해 보고 실 리프팅 시술도 받아 보았는데 그런 걸로는 조금 심한 얼굴 피부 노화가 있어서 해결이 되질 않네요. 제가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몸은 다들 30대, 40대로 봐요. 몸은 30대인데 얼굴은 60대 주주. 물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얼굴 피우, 피부 노화의 원인이 뭔지 얼굴을 최소한 제 나이대인 50대로만이라도 만들고 싶어요. 얼굴 노화의 그네 가지 원인 중에서 어, 1번 그 지구 중력은 그뭐 얼굴이나 몸이나 동일하게 같이 영향을 받는 것이겠고요그 2번에 그 볼륨 소실로 인한 꺼짐 같은 경우에도 뭐 가슴살 경우에서도 이렇게 살이 빠지면 늘어지고 엉덩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살이 빠지면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과 같이 노화의 과정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3번과 4번의 경우가 바로 이 몸통이나 팔다리보다 그 얼굴이 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되는데요. 얼굴에는 이렇게 그 피부 밑에 그 표정 근육이라는 게 있어서 그 희노애락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 표정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몸통에는 이러한 피부 밑에 근육이, 표정 근육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 혹자들은 우리가 뭐 PT를 받든가 뭐 달리기를 하든가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 안면 근육을 많이 해서 막 얼굴 막좀 뭐 움직이면 그 얼굴 주름에 좋다 어, 이런 어, 토속 신앙도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 성형외과학적으로는 정반대인데요 왼쪽과 같은 멀쩡한 그 A4 용지가 오른쪽과 같이 구겨졌다가 펴졌다가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가죽으로 만든 뭐 무슨 제품이라고 하, 하더라도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다보면 그거 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땐 이렇게 깨끗한 a4 용지 같았던 피부가 그 표정 근육의 계속된 지속된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30여 년 전에 그 대학병원에서 성,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 안면마비로 고생을 하셨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평생 그 안면마비로 어 젊었을 때는 그 얼굴에 표정이 잘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늙어서 보니까 어그 며느리보다 어 지금 주름이 훨씬 없어서 좋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안면 마비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얼굴 근육 운동을 뭐 수십 년, 40년, 5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주름이 훨씬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면 마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얼굴 피부를 구겼다 폈다 구겼다 폈다. 어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주름이 덜진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응용한 그그 그 시술이 바로 보톡스 요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개업을 하고 나서 뭐한 20여 년 동안 쭉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뭐 뚱상이 생긴다던가 아마 이렇게 내려가는 쪽을 계속 마비를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쪽만 자꾸 놔둬서 우리가 지구 중력의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벡터를 좀 예방을 하고 좀 올리는 근육을 잘 쓰도록 해서 좀그 그런 그 피부 근육으로 인한 구겨짐을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4번에 그광노화즉 포토에이징 인데요 우리가 히잡이나 차도으로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지 않는 한그 피부는 태양광에 의해서 태워지고 몸은 의복으로 인해서 프로텍션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얼굴은 얼굴에서 그 태양광으로 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몸은 가려지기 때문에 프로텍션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노화가 더 많이 되고 몸에 노화가 그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굴 이외의 피부로는 손등이 광노화의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그림만 보아도 10대의 손등과 50대 60대의 손등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 보면 햇볕을 많이 받는 손등 부분과 그 위쪽에 팔목도 또 다른 것 그러니까 손등은 더 광노화가 많이 일어나고 팔목 부분은 좀덜 일어나고 이런 차이를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사례자 분은 오른쪽과 같이 처녀 때는 피부가 곱고 좋았겠지만 피부가 투명하여 자외선이 잘 통과되어 광노화가 빨리 오게 된 경우입니다. 반면, 동양인의 경우는 왼쪽과 같이 그 피부가 두꺼워서 자외선이 잘 투과를 못함으로써 서양인보다는 훨씬 피부 노화가 느리게 돼요. 서양인의 경우 50대, 60대가 되면 그 피부가 그냥 자글자글해서 폭삭 늙는 반면에 뭐 50대, 60대 뭐 미시 동양인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 동안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어, 미국이나 캐나다, 어,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럼 제가 어, 한국에서 미국 가신지 얼마나 되셨느냐,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 별걸 다 물어보네. 뭐 이거 무슨 성형수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25년 동안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그냥 그그 그 스모그도 없고 어 미세먼지도 없고 어 그런 날씨가 화창한 날이 많고 3 365일 중에서 뭐뭐 뭐 350일이 어 화창한 날이라고 뭐어 하던데 그런 나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스모그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은, 어, 이렇게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광무화가 많습니다. 또, 그, 그 기간이 만약 30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시래기국, 뭐 이런 것도 먹고, 어, 그래서 굉장히 그 파이버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키 먹고, 뭐 주로 이제 막 단백질 막 이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 동양인의 그 변의 용적이 약그 200g이라 그러는데 서양인의 변의 면적은 100g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파이버를 많이 먹기 때문에 피의, 피의 응고나 뭐 이런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30년 어, 되신 분들의 그다음에 포토 에이징이 많이 된얼굴들에 이렇게 피부를 만져 보면 이, 뭐, 우리나라 50대, 60대 여성의 피부는 그래도 좀 탄탄한 반면에, 어, 그러신 한 30년, 40년, 이민간지 되신 분들은 피부가 좀 물컹물컹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만 되면 피부가 완전 그냥 물컹물컹 해가지고 그냥 쭉 쳐져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 그 피부하고 그또 우리나라 사람 피부라 그래도 이민 간지 오래되신 분들 또 아주 그 날씨가 좋은 그 포토에이징이 많이 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매는 뭐 30대로 잘 관리를 하였는데 얼굴은 왜 60대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성형외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적극적으로 어, 햇볕을 차단하고 또 안면 근육을 이 좋은 근육은 계속 쓰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꼬리 올리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쓰게 해, 해야 되겠지만 나쁜 근육 또 일부러 많이 표정을 짓는다거나 해서 피부를 막 구겨서 어, 주름을 많이 어, 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좀못 쓰게 함으로써 그 노화 방지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